안녕하세요. 모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의소브레미니크도사보고 그걸 카피해가지고 방저급도 만들어봤습니다만 그 성능은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범용구축한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방공구축함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3티어인 루저, 루저우급입니다. 루저 0-1C형이라고도 하죠. 방저급과 비슷한 선체의 약7 0 0톤급 체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 생각해보면 대공미사일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제대로 된 함대의 방공용 미사일이 달렸다는 거죠. 바로 러시아에서 수입한 S300FM 체계입니다. 이제 드디어 20km짜리 짤단막한 버게몬이랑은 안녕이에요. 그리고 단장 발사기와도 안녕했습니다. 무려 48세대 VLS, 즉 수직 발사반을 장비를 한 거죠. 방공성능은 슬라바급보다 좋습니다. 슬라바급이 기존의 S300F 체계를 그대로 쓰는 것과 달리 이노저급은 S300FM 체계를 쓰니까요. 일루미네이터도 많이 바뀌었어요. 일루미네이터는 원래 S300F 체계에서 볼라 일루미네이터를 쓰고 있었는데 S300 FM 체계에서는 30N6E2 다기능 레이더 즉 일루미네이터를 통합한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 레이더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일루미네이터는 볼나의 2배급 성능인데 약 200km에서 적기를 3 0 추적할 수 있고 6개의 표적과 동시교전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TVM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48N6 미사일을 사용하는 관계로 원판 S400에 비해서 동시교전 숫자가 딸릴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노자급도 중국 해군 입맛 는영 안였습니다 왜 이런 큰 변화가 생겼는데 만족을 하지 못했냐고요 원래 051 b형 선전급의 선체를 좀 키워 가지고 뻥튀기 시켜가지고 만든 게 바로 로저급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시당초에 vls 즉 수직 발사관을 장착할 만한 공간은 설계에 염두에 두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vls 막장 달아야 되는데 어, 달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달았냐면 은 원래 헬기 경납고로 쓰던 공간에다가 때려받았어요 진짜 무식한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생겨요 헬기를 경납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이브 크급 초기형처럼 폐기가 지속적으로 경납돼가지고 사용되는 게 아니라 육상에서 날아가가지고 잠깐 운영되다가 다시 날아가고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다목적성이 떨어져서 그리고 대잠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에서 S300 FM 체계의 판매 수이딱 떨어지자마자 급하게 만든 물건이라 가지고 이런 세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루저급 자체가 뭐 슬라바급보다 성능이 좋다곤 하지만 아니 당연히 서방제 물건에 비하면 갈톱 때만도 못한 성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미국의 이지삼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훨씬 더 좋은 물건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일루미네이팅 기능이 포함된 30N6E2 자기능 레이더도 문제는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골라랑 똑같은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일루미네이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리 동시교전 능력이 떨어져도한 면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은 이쪽에서 이사를을 유도해주다가 반대방향에서 뭔가 날라오면은 그대로 쳐맞아야 되는 겁니다 모스크밤도 바 일루미네이터 하나만 달아놓고 나서 응 이거를 자기능 교정 가능해 했다가 쳐맞고 욕을 잡으러 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은 아니 30N6E2처럼 엄청 막 떨어져서 주는 성능의 그런 일루미네이터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루미네이터 기능을 할수 있는 일루미네이터는 두개 정도 달아줍니다. 두개 이상. 그런 다음에 중간유도 중간유도 수단으로 데이터링크 교환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들을 사용해가지고 미사일을 처음에 발사하면은 메인 방공 레이더가 돌아가면서 얘네한테 명령을 내려줘요야 대충 이 방향으로 가. 여기 나쁜놈 있을 것 같으니까 대충 여기로 가.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유도를 계속해줘요. 데이터를 보내주면서. 그러다가 최종 동말유도만 순서대로 도착하는 순서대로 일루미네이터가 조준을 해줘가지고 최종 유도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전 스케줄을 짜가지고 표적에 도달하는 순서대로 동시다 목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S300FM 체계는 어쨌든 t v m 만 하실 일루미네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표적을비춰줘에만 유도가 가능한 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일루미네이터가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뒤에 있는 표적을 대응하고 싶으면 은 지금 유도하던 유도탄들의 유도를 포기하고 다시 레이더를 뒤로 돌려서 발사해가지고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원래 유도하던 미사일들은 물발 이런 거죠, 수직발사관도 태색적인 한계를 가진 물건입니다 수직발사관이 러시아제 리볼버식 발사관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리볼버식 수직발사관은 오로지 S300FM 체계만을 달수 있는 그런 수직발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뭐 대한미사일이나 대지공격미사일 혹은 대장미사일은 여기에 장착할 수 없다는 거죠 다목적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루저급은 다목적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함이고 이런 현상은 중국제 VLS가 개발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게다가 중국이 러시아제 SU-27을 불법 카피하다가 걸린 사건이 터져가지고 S300 FM 체계도 추가 도입을 하려고 협상 해본 중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 엎어져 버렸어요 S300 FM 체계가 사실 우수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 나중에 이제 S300 체계를 자기네가 카피해서 만드는 홍치9 시리즈보다 이게 훨씬 낫다 보니까 팔아달라고 사정사정은 했지만 러시아는 이후에도 S300 FM 체계를 추가 판매하는데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제 S300 FM 체계를 달기 위해서 나온 S300 FM 체계가 없으면 사실 실체나다름없는 이 루저급을 더 이상 건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척으로 건조를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국제 방공구축 강사 티오부터 구성을 시작합니다. 중국제 방역 구축하는 사 티오부터는 중국제 자국산 이지스함이기 때문기대 많이 해주세요 okay. 지... okay.